적이 있습니다. 학교를 깨우는 체육 활동 아침 체인지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.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. BBS 불교 방송입니다. HLDa. 지금은 갤럭시 S23 울트라. 100배줌에 경이로움과 만날 시간. 갤럭시 S23. 삼성 갤럭시 S23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.